고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인 팔정도는 무엇입니까? 팔정도는 사성제에서의 도성제를 말합니다. 이 팔정도 수행을 중도라고도 합니다. 사성제는 고성제 중생의 삶이 괴로움이라고 인식하는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 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그릇된 욕망과 집착에서 나온다는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 고우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면 열반의 세계가 정계된다는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 열반에 이르는 수행방법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에 의하면 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그 자체가 아니라 종생들이 고를 반복하고 확장하는 엄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는 신이 인간을 벌주기에 만들어진 것도, 숙명적인 것도, 우연적인 것도 아니라, 오직 모여서 일어남, 즉, 집을 조건으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집성계는 단순히 집착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탐진치가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모여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고우 조건은 번뇌와 전도망상이 쉬지 않고 일어나 재생산되고 고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발정도는고성재우 원인이 되는 집성제의 테두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과 열반의 상태인 멸성제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도성제는 그 실천 수행을 의미합니다. 도성제를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는 무명과 전도몽상이 점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